오! 오! 오! 오! 엄청 크다. 예. 예. Yeah. Yeah. 와! 오쭈쭈이 오, 저 봐. 들어가서 하나 물고 와. 이나 봐. <웃음> 저는 지금 제리파크 어, 알비파크 에 있는데요 캠프그라운드에 캠프 있는데 여기는 케이프캐너럴 케네디 스페이스 우주센터 그 맞은편에 있는 곳 그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주선 쏘는데 최적의 장소 우주선 우주선 발사하는 것 보는데 최적의 장소의 알비 캠핑장입니다 오늘 오늘 라이브 하는데 우주선 쏘는 데 제리 파크에서 우리 또 K 님을 또 만났습니다 N C 강당 님 K 님 K R B 트래블 그래서 지금 저녁에 지금 왔는데 이거 이거 먹고 바로 이제 나가서 로켓 쏘는 거그 라이브를 할 겁니다 그 먹기 전 이제 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또 맛있는 스테이크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제차 바로 옆에다 됐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딱 들어오자마자 또 제가 또 사고 사고 당했습니다 아 지금 여기 볼록 튀어나온 거 보세요 어, 지금 여기 볼록 속에서 피가 터져갖고 핏줄이 터져갖고 지금 여기 고여 있는데 의사분 안 계시나 어디 오세요 미치겠어요 지금 아주 이거 쪄갖고 기운이 쪽 빠졌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볼록 태어났죠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이거 바늘로 음, 음, 바늘로 지금 이거 그냥, 그냥, 그냥. 찔러서 피를 뽑을까 어쩔까 지금 그러는데 또 여기 두 분은 케이님은안 빼도 된다고 저절로 없어진다 그러는데 또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웃음> <웃음> 여러분 <웃음> 의, <웃음> 여러분 의견을 보내주세요 <웃음>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 <웃음> 아, 제가 지금 여기 플로리다 와 갖고 목에 물리고 이거 다치고 그냥 온 몸이 그냥 상처 투성입니다 그래도 제가 목이 물린 후로 그냥 바로 뜨고 싶다고 했는데 플로리다를 바로 뜨고 싶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플로리다를 너무 사랑해서 아직까지 안 가고 그대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스테이크 다 식어 다 식어 네, 다 식는데요 <웃음> 알피도좀 많이 봐 주세요. <웃음> <웃음> 네, 너무 맛있게 먹고 어, 어, 우리, 뭐, 우주선, 우리 우주선 우선 뭐, 쏘는 거 뭐, 보러 스테이크, 갑니다. 뭐, 근데 날씨가 뭐, 지금 흐려요. 계속 비 오고 지금 구름이 잔뜩 껴 갖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가 자, 했으면, 조금 더 뵙겠습니다. 어제참 음. 좋은데. 아, 조금 있다 나오지. 왜? 이거 찍고 그거 찍으면 되지. 아니 생방송에 딱 나오면 얼마나 멋있어요. 아. 배경이. 오, 멋있다. 요새 요새 코로나에 불러 저만은일까 어, 오늘 많이 배우 분이신데? 어, 네. 했어. 또, <웃음> 또 배네. <웃음> 아, 보니까 야 어떻게 짜장면 실로 <웃음> 얼마 만이야 와 매니 얼마 만이에요? 너무 잘 만들었어. 케이님이 이렇게 저렇게 짜장면을 만들 수 있었어요. 어. 잘 먹겠습니다. 오늘 제일 맛있게 됐는 것에 <웃음> <웃음> 음식은 생이야. 잘참여드 주세요. 매주 상치 있어요. 매주 <웃음> 그래. 상치. 조금은 배려가지고 들고 만나봐도. I mean, Terry, uh, okay. let me grab his mouth. I'll, I'll keep him from shaking. I'll put my foot on him here, and I'll grab his mouth there. h e ain't g o n go, shake. Now I look laying flat, see? You know, yes. it is it at the end of the tape? Yeah, it's you the bottom it. jaw is at the end. Yeah, but you can't bring right. it up here, like that. Like that. How many inches are you s o s e d to k e it? Oh, 28, yeah, 28 to 32. Yeah, y o kind of thought he was big. s so you keep it, right? It's yeah. too big y e a h it. s too big. Too, oh, big, too, too big to k e it. You have to throw it n Yep. w h a t s strange. Too big to There's keep there. it. o h oh, man. It's too b 너무 커도 낮아야 되고. 28대 했어. 또리. 너무 자, 작어도 낮주고 너무 커도 낮주고 예. 네. 여기 이렇게 낚시 규정이 이렇습니다. 어, 저 사람도 나중에 너무 큰 것들을 잡아 갔고요. 네. 들이. 예. UKP. Yeah, so, it's yeah, o it. You got the right size. Yeah, perfect. He's fat too. Good meat. Mm. So y o u happy? Oh yeah, very happy. <laughs> but you can only keep one. So. Mm -hmm. Oh, only keep one? Yeah. Yeah, they try to get the population of them back, go back up uh, one per day. Yeah. And uh, they have a season, so you only have a certain uh, times of the year where they're in season. So, so why do you cut and make a blood? Uh, just to get some of the blood out, but also so it, it dies right away. So it don't suffer. Oh, ah, yeah. that's w h y you do that. Yeah, now. so okay. it's better for the fish. I see. <laughs> He's going to get eaten anyway. Oh. So. Uh, okay. 할good n i g 여기 수억 <수옥> 있어. <웃음> 여기 수억 있어. 수억 있어. 사람들이 이거 믿겠나, 이거, 12, 이거 얻었다 카마? 12, 13, 안 믿는다. 이거 미국사람이 잡아서, 잡아서 그냥 줬어요. 그냥 주어 얻었습니다. <웃음> 네. 숭어랍니다. 영어로는 물렛, 이거 우리말로는 숭, 숭어. 숭어는 뭐를 해 먹으면 제일 맛이 있습니까? 토탈 몇 마리라고요? 다해 먹어. 15마리가? 15마리? 15, 15마리? 히이. 이야 세상에 완전히폭복 터졌다. 복 터졌어. 우리 생선 너무 좋아하는데. 그회회한세 얼마 봐요? 네? 저 네이버 노량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웃음> 응? 숭어의한 접시 12,900원. 12,900원. <웃음> 한 접시면 얼마나 신난데, 예한 접시. 서한 접시 나오겠다. 흐이, 이야, 이거 진짜 신난다, 신나. 이게 네. 또 우리 아침입니다. 여기 캠핑장에서 <웃음> 아주 진짜 가정식 아침 제대로 <웃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웃음> 악어 있나 봐봐. 악어. 그거 조심해요. 앞에 악어 있네.